Thank you 안녕하세요. 화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희락구역의전윤지 성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성경읽기 둘째날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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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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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전윤지 성도께서 낭독하신 마태복음 28장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상하시고 또한 읽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록이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안식후 첫날 곧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침울하고 또 얼마나 기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인들의 마음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이루살렘에 가셔서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나와 잉글리시 가든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예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원래는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이었겠지요. 거기를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빈 무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여러분, 그빈 무덤이 주는 충격과 놀라움, 반전, 무엇보다도 부활의 큰 기쁨이 이 성경에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장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한 구절쯤은 마음에 명심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에 대한 명령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둘째,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권세로 그를 제자를 삼고 또 무슨 권위로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근거가 혹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권위의 근거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마지막 말그 속에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대답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